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습관성량 크리에이터 내랑입니다. 자, 우리 여름이라서 옷도 좀 가벼워지고 의상이 좀 달라지면서 팔뚝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딱 10번으로 팔뚝을 정리할 수 있는 매일 10개 챌린지. 오늘은 쉬운 동작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내랑 님을 모셨습니다. 네, 하시다가 어려우시면은 저를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바닥 보고 엎드려 주시고요 손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 주실게요 이 다이아몬드가 내 가슴 바로 아래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때 어깨가 으쓱의 반대 모양으로 목 길어지게 잡아줍니다 잘하셨어요 다리는 살짝 뒤로 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후. 10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후자둘후 이때 손바닥으로 힘껏 밀어줘야 돼요. 후 그렇죠. 팔꿈치는 내 몸에서 살짝만 멀어지는 느낌으로 천천히 해주시고요. 너무 쉽다 하시는 분은 무릎을 펴고 따라 해주시면 돼요. 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 잘하시고 있어요. 후. 조금만 더 우 잘하셨어요 이렇게 발톱살 털어버리는 운동을 해봤는데요 팔 괜찮으신가요? 대왕님 없...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으시니까요 여기좀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준비해드렸어요 오늘, 내일 스트레칭 해주셔서 근육통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딱 오늘처럼 내일도 매일 열0개 챌린지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럼 안녕 우리 내일 또 만나요